네 이번 시간에는 BMW 1N-T, 7N-T, CNT와 같은 어 이제 노틸러스 방식의 트위터가 적용이 된어 스피커의 트위터 교체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어 미리 좀 작업을 해놓은 좀 참고해 주세요. 일단 어 그릴을 벗기고 이 우퍼 테두리 이 고무를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 고무 테두리가 나옵니다. 옆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네 군데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 우퍼 유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사 4개를 풀어 주세요 풀어주시고 살살살살 달래서 만약에 잘안 나오게 되면 이런데 어 이런 육각렌지 이런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건 큰거고요 작은 걸로 솔솔솔솔 잡아서 안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삐죽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어, 그런 것들이 뭐 엣지를 때린다거나 콘지를 때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온이 어, 어, 방제형 타입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어, 전체 유닛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묵직하다는 점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어, 특유의 캐블라 우퍼이고 제가 볼 때는 저 요거를 뭐 어, 다른데에다가도 쓰고 제가 튜닝하는 어, 스피커에다가 자작 스피커에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역시 BMW 특유의 약간 좋게 보면 투명하다 나쁘게 보면은 어, 밋밋하다 특징이 좀잘 나타나는 그런 어, 유닛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선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 요거는 이제 크고 작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차후에 구분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 색깔이 뭐 검정색과 빨간색처럼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매직이나 이런 걸로 한번 칠해 놓으시면 돼요 미리 빠져 빼놔서 그런데 여기에 요쪽으로 요런 렌즈가 하나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걸로 풀어줘야 돼요. 육각 렌즈로 그래서 여기에 잡혀져 요쪽 위치가 여기에요 요 부분에 있는 것을 윙하고 풀어내 주시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요게 빠져나와야 이 트위터를 비로소 이제 제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요것도 달려있던거 그냥 빼시면 되는거고요 철망 그러면은 요걸 빼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어 보여드려야 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도 아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빼냈으니까요. 그래서 꽤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부러질 것 같은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닌 그래도 제법 많은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 왼쪽으로 돌려내다 보면은 이제 여기 싹하고 딱딱하고 빠져나온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맨 앞쪽 고정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개의 귀퉁이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트위터 유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이제 꼽혀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이제 트위터 유닛이 분리가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고. 이게 뭐냐면 은노트러트 방식의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비비드 오디오와 b m w 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모든 스피커 유닛은 앞뒤로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앞으로 나갔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뒤쪽으로 결국엔 돌아와야 다음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이 되면서 뒤쪽으로도 소리가 방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부의 긴 관과 내부의 흡음재를 통해서 어, 소멸시켜주는 방식을 BMW와 비비도 오디오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해내고 있는 방식이고, 이것이 이제 더 아래 CM 시리즈 정도 레벨이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쓰이고, <웃음> 지금 1NT, 7NT, CNT 정도 레벨이 이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이거는 어, 노틀러스 800 시리즈 어, 트위터에 들어가는 것과 사실상 규모상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규모로는. 실제로 트위터 유닛 자체에는 노트러스 쪽이 한급 또 위에 유닛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 박킹 같은 경우뭐 어 없다던가 어뭐 찢어져 가지고 끊어져 가지고 뭐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위에 다른 고무 오링 같은거 구하셔서 넣어 주셔도 좋고 끊어지셨으면은 이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라 진동과 소리가 나지 않는 타입으로 잘 실링을 해주시면 그만인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 와 있는 부분이 이 트위터 뒷 부분에 이 부분과 고정이 돼서 딱 매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쪽에는 BMW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빨간색 표기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부분이 많이 눌렸으면은 뭐 깨졌거나 소리가 안 나거나 심각하게 눌려서 소리에 문제가 될 만큼이라면 어, b w 기존의 로이코에서는 이런 파츠를 쉽게 구입을 할수 있었거든요. 아마 새로운 어, 수입처도 어, 규모가 있는 곳인 만큼 로이코보다 어, 최소 같거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로이코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따로 구입하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이걸 봤을 때 그때 당시 한 8만원 정도 했은, 했던 것 같아요. 트위터 하나야. 노틸러스1 엔티 7 엔티 805가 9만원 정도 했던 거고 요건 한 7,8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은 참고로 이베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구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구하셔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살짝 눌리고 만거다 그러면은 요런 면봉 있잖아요 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살짝 밀어내면 네. 화면에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누르라고 부분을 이 면봉으로 살짝 살짝씩 밀어서 이게 알루미늄 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게 펴질 수가 있어요 다만 너무 세게 센큰 힘으로 밀게 되면 은요 부분 이제 콘지가 상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수평이 콘에 어 수평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만큼의 힘을 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넣으실 때에는 정말 적은 텐션감으로 손에다가 요걸 올리고 그리고서 밀어내는 방법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눌린 트위터입니다만, 어, 눌렀던 것처럼 방식으로 빼냈고 어,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어, 개인이 소리를 감지할 변 소리가 오리지널 문제없는 트윗과 소리 차이를 감늠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본 영상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만 제가 분해 역순으로 어, 조립을 이제 다시 할 건데 조립하는 모습 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실제로 이, 이 기종을 뭐 트위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여기에서 재생 종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조립하는 영상일 뿐이니까요 여기 다시 덮을 때 여기에도 이 고무 실링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그 조립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 잡소리 같은 거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삐그덕거리게 된다거나 어쨌든 스피커라는 게대음량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BMW가 꼼꼼히 어, 줄여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하는게 분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살짝 있어요 이게 어, 트위터 요분 앞쪽 고정이 약간 특이한 방식이라서 뭐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해 이런 수리 전문가 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어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뭐 대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런 것조차 하시면서 이제 고장을 냈거나 이런 확률이 어찌 됐든 간에 누구에게나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어, 이런 개인적인 수리나 이런 과정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느낌이 딱 들은 지점이 있어요. 딱 들어갔고요. 좋더라고요. 여기는 고정이 잘되는데 이쪽 와샤 너트가 빠져나간 느낌이 좀 있네요 다시 풀고 좀 너트 빠진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트가 방향이 약간 돌아갔습니다 안쪽에 요 너트가 붙잡고 있는데 요 방향만 맞춰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빼서 살짝 풀어었나 싶네요. 없습니다 내부에 한번 스피커 열어 보시게 되면 보이는 조여진 조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씩 조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빼낸 것들 요런게 이제 그냥 밀어서 집어넣는 부분인데 힘이 약간 빼내면서 약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 뺀지로 살짝만 정말 살짝만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가지러 갈게요 집어 넣은 다음에 살짝 누르셔도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건데, 빼면서 살짝 이렇게 밀리니까 살짝만 눌러주면, 나중에 다시 집어 넣었을 때, 점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스피커 샀는데, 뭐, 소리 안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닛에서 요거, 요 단자 한 개만 빠져도 소리가, 해당 유닛은 소리가 안 나게 되거든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겁게 수리점으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고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최소한의 테스터기 사용하거나 이런, 이런 것만 하실 수 있으면 테스터기를 본격적으로 쓰는 능력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통전되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까지만 쓸수 있을 수가 있으면은 정말 오디오 생활 편하게 비교적 얼등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일반 분들에게는 테스터기 사용이라는 게 지금 일반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좀 관심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테스터기 간단하게 쓰는 법도 한번,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네 개의, 어,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할 때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저는 좀 대칭적으로 나사를 돌려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유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요 부분에 엣지가 이제 뭐 혹은 찢어졌다던가 갈라짐이 있어서 노후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엣지는 어, 관심을 좀 기울이면은 알수 있거든 요 스펀지 타입 엣지는 관심을 안 기울여도 돼요 이게 삭는다거나 이런게 좀 쉽게 유관이 확인이 되는데 이 고무 타입 엣지는 그런 부분이 좀 쉽게 와 닿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어, 이렇게 만져보는 걸, 어, 이렇게 눌러서 팡팡 누르나는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살짝만 눌러주는 미세하게 솔솔 눌러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게 되면, 아, 내거의 과거, 예전에 나의 내가 생각하는 엣지의 텐션감이 어느 정도였구나. 어느 정도의 반발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제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팁 하나 더 드리면, 어, 멀쩡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어, 상태 확인을 할 때, 중고 구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도 한번 움직여 볼수 있어요. 이 정도는 스피커에 전혀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마이크 쪽으로 얘기할게요. 사그락 사그락 이런 식의 무엇인가에 미세하게 닿는 듯한 느낌이 닿는 건 보빙과의 어, 센터의 중심축이 다, 어, 기울어져서 코일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량일 땐 티가 안 나는데 중음량 이상일 때 그런 잡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스피커는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가격을 깎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가격이 깎였다. 그 다음에는 어, 소음량일 때는 그냥 쓰실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쓰시다가 코일이 계속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분에 닿다 보면 이 코일이 끊겨요. 그래서 이 우퍼유닛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에 우퍼, 우퍼 소리 끊기게 되는 일 발생해서 또 수리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굳이 코일, 코일 수리 들어가기 전에 센터의 중심추만 맞추는 건뭐 어, 오무사, 뭐 연음향사 이런 유, 스피커 유닛 고치시는 업체들에서 쉽게 수리정이 가능하거든요.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런 경우는 갖추시면 센터 고정을 해주세요. 다시 센터 유닛 정상화되면 은 이게 사그락거리는 소리 같은 건 나지 않고 요런 데서 둘 들었을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둥둥 둥둥 둥둥 뚱뚱, 뚱뚱,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보다 보면은 특정 영역만 약간 찌그둥 하는 느낌이 드는 약간 다른 경쾌한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약간의 둔, 우퍼니까 둔중한 소리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다면 그쪽 부분에 이 콘지와 이 댐퍼 사이에서 잡아주고 있는 데에 본딩 같은 부분이 한쪽에 약간 허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런 느낌 나요. 이 경우는 아까 막, 앞서 말씀드린 뭐 센터 중심축 잡, 안 잡힌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트러블이긴 한데 어 그렇게 본딩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대음 양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털풀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잡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마찬가지로 수리점에서 요런 이런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이 있다. 어 중, 전반적으로 고른 소리 나지 않고 한쪽에서 이격된 소리가 변딩이 떨어진 듯한 이격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은 알아서 그 부분 보강해서 다시 본딩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 까다로움이 우퍼 쪽에서 좀 있기 때문에 어, 갑자기 택배로 보내도 되거든요 유닛만 꺼내서 그렇게 해서 보내지는 걸 어, 보내서 수리를 해서 쓰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구입을 하실 때 그렇게 판매하실 그런 트러블이 있는 어, 제품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 네. 제가 얘기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약간 잘못된 것 같네요 음. 이쪽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 방향이 안 맞는 거 맞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요리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사산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무 커버를 씌 씌울 수가 있게 되죠 분해를 할때좀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트위터 많이 찌그러진 거핀 거에 해당을 하는데 이 정도 문제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가 어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굉장히 외관 상태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냥 신품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어 이렇게 살짝 펴서 쓰셔도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어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